좋고많으니다 대통령의 역사관이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글자수를 세워보았습니다 모두 1022자입니다 대통령이 된뒤 맞는 첫 3.1절입니다 한일 사이 풀지 못한 숙제가 쌓여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념사 문장은 홀쭉하기 그지없습니다. 진지함도 성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3.1절을 이리 가벼이 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더 한심합니다. 이게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의 기념사인가 싶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중요한 협력 상대라는 점을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 또한 모를 사람이 없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는 진솔한 사과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가 전제돼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일본이 조선인들을 전쟁터로 깬도로 유한소로 강제 동원한 건 아직도 펄펄 끓는 아픔입니다. 일본이 이 상처를 계속해서 덧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만 보면 이 상처가 이미 깨끗이 아물어버린 듯합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우리 탓으로 돌리는 듯한 말투입니다.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같은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 선열들이 오늘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는다면 어떤 심경일지 참으로 두렵고 부끄럽습니다. 3일절의 의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진지하게 되새겨보길 간절히 촉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